안녕, 밥스이야 오늘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중식당을 방문했지. 언제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낡은 게 아니라 오랜 포스가 느껴지는 집이야. 중국 현지 식당 느낌이 드는 홀, 자식 테이블도 따로 있었지. 여기 얼마나 됐어요, 사장님? 7 <웃음> <웃음> 3째3대째요이 <웃음> <웃음> <우와>. <3대째야? 웃음> 자리에서만요? <웃음> 중국집인데 서울미래 유산이야! 옛, 옛날 식당들은 약간 없어지는 경우 음료집이 이제 오 아... 한국분이 음식하는 거예요? 한국 한국사람이... 화교예요, 화교 아, 화교예요? 아. <웃음> 화교 분들이 음식을 하지만 3대째 이어온 집이고 가장 유명한 메뉴는 짜장, 난자완스, 탕수육 겨울에는 굴짬빵이 최고지! 콜과 완전히 분리된 주방은 완전히 비공개야 오 맛있겠다 오 비주얼 한번보 먹어봐 찐한 국물 맛 오, 국물 완전 찐아 어, 완전 맛있어요 감동적인 굴짬뽕. 아, 이 엄청 뜨거울 것. 응? 아, 음. 음? 올해 첫 굴이네, 첫 굴. <웃음> 음 이게 부추 굴짬뽕인데 이게 매운 걸로 달라 그랬더니 하얀 거는 아마 이 작은 고추를 안 넣는 것 같고 매우 약간 맵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요렇게 작은 고추 넣어가지고 국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맵진 않고 칼칼하면서 이굴의 깊은 그 육수? 그게 엄청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버섯 와굴 진짜 많이 들어있어 이거 봐굴와 진짜 진짜 실합니다 와 대박 굴도 엄청 잘 익혔어요 지금 음. 와 먹, 먹는 순간 와이 소리가 저절로 나네 팽글라고 커다란 굴과 찐한 육수가 감동이었지.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면발이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없이 먹기 좋을 정도였어. 고추는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살짝 닿았는데 고추가 <웃음> 여기가 매워. <웃음> <웃음> 굴이 너무 크니까 계속 씹어야 돼 어우 음. 간짜장 고기 일단 살코기 어우 큼직한 이건 뭐지? 어 깜깜해서 안 보여 얘도 깜깜하고 나도 깜깜해 <웃음> 아 이거 양파 아, 양배추구나. <웃음> 일단 들을 건다 들은 것 같아요. 다 보아야지. 나 짜장면 너무 기대되는데? 와. 하지만 이제 영신은안갈것 같아. 아 <웃음> 큰 일이야. 갈 때마다 업그레이드돼. 되게 독특한 향이 나는데. 음. 음. 음. 단맛이 빠진 짭조름한 맛이 나는데. 음. 와 이건 뭐, 무슨 맛인지 설명을 못 하겠다 와이 짜장면 맛집이라더니 진짜 짜장면 맛있구나 음, 굉장히 맛있는 짜장면 설명할 수 없는 그맛 <웃음> 짜장면은 무혀가며 음. 먹어야지 아 이거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우리 양이 많지가 않아. 음. 음. 우와. 파톰 터치! 어? <웃음> 음? 맛이 어떻습니까? 음? 잡다한 맛이 안 나고 그냥 굴맛굴 굴 고유의 맛이 살아있어요 히디야하 먹지 말고 나도한 입만 와해나된다로 하면 되나, 히어로 하면 되 마신 술이 해장된다. 어숨좀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음. 좀 쉬고 먹어 아이쿠 다 먹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. 면이 아쉬울 때 밥을 비벼야지 밥을 얼미네. 밥이 많이 뜨겁지 않아서 그런가? 남은 밥은 골짬뽕에 음. 말아서 호로록. 요거 요거. 한결씩 남은 요 면들. 음. 양이 풍족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을 밥과 함께 오히려 풍성한 맛을 주는 곳. 서울 미래유산 73년 맛집 대성관.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 누르고 가요.